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저께 국공 접수가 끝났고 그리고 오늘 1순위 청약이 있었던 양정자이 더샵 SK뷰 어,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은 비조정으로 풀린 후에 섬으로 있었던 어, 대단지 그런 일군 브랜드의 청약이었고요. 어, 다만 금리가 높고 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 지금 어, 청약을 하는 게 답인가 어, 그리고 3년 동안 전매 제한도 적용이 되잖아요 어, 양정자이 더샵 SK뷰는 입주가 2025년 2월이기 때문에 분양권의 전매 제한인그 3년이 지나기 전에 완공이 됩니다 이미 착공개를 예전에 내고 이미 건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 분양권에 당첨되셨다 그러면 완공 후 입주하셔서 적어도 2년은 들어가서 실의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신 후에 요거는 어, 비조정 때 청약을 하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입주 때 이제 다시 또 조정으로 묶인다 이러면 거주요건을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 무주택이시고 지금 청약을 하셨다 이런 분들은 입주 때뭐소정으로 바뀌어도 그런 분은 또 거주요건 없이 어, 전세나 월세 2년만 이렇게 세입자를 넣어도 비과세가 되니까, 어, 2025년 2월점에 입주하시고 2년 거주하시고, 그러면 2027년쯤 되죠. 편하게, 어, 양정자의 시샵 SK뷰를 매매를 할수 있는 시점이. 그러면 부산에 2027년쯤 되면 부산이 아니라 이 전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 거의 뭐, 마지막 말 미거나, 다시 대통령이 바뀌었거나, 그럴 타이밍이죠. 지금도, 부동산 정책은 계속 뭐, 너무 깔아 앉아 있다 보니까, 서울 뭐, 강남까지 오히려 조정을 다 풀어야 되나? 이런 지금 뭐, 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뭐, 하향 그걸로 간다든지, 계속 상승을 간다든지, 이러지는 못해요,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그 중에 지금 심하게 내리락하는 중에 이제 조정이 탁 풀린 상태에서 굉장히 이렇게 하게 양정자이 드시압 SK뷰가 비조정 상황에서 청약을 하게 됐죠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조합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에 경쟁률은 얼마일까? 완판은 다 될까? 아니면 미분양이 날 수도 있을까? 뭐 유튜브 틀면 뭐 전국적으로 전부 부동산 경기가 이러네 금리가 올라가네 뭐 대구에는 미분양이 뭐 이렇게 많은데 또 분양권이 뭐또더 많이 쏟아져 나오네 뭐 거래가 있네 없네 이런 뉴스들만 최근에는 우리가 익숙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 뭐 청약을 해야 되고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셔야 될 분들도 지금 청약하는 게답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성적표가 궁금하잖아요. 성적표 한번 들이다 볼까요? 어, 이게 양정자이더샵 SK뷰 어, 오늘 일반 분양, 아이 특공입니다. 이거는 특공은 지금 원래 그 배정되었던 게 어,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어, 이전 기관 요런그 항목으로 특공 접수를 했는데 이건 어저께 어, 마감이 있었죠. 어, 요것도각 평형 다 골고루 이렇게 청약이 있었었고요. 어, 보니까 요사6타입 이거는 노부모 부양은 청약이 없었네요. 다자녀 가구도 사6타입은 이건 뭐 22평인가 이렇죠. 방두 칸에 거실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이런 어, 거 넣은 사람은 다 당첨이 되셨겠네요. 맞죠? 그런데 청약을 안 하신 거죠? 이거는 음 그러면 뭐 넣으신 분들은 다 가져가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구 타입은 보니까 어, 생애 최초가 2357개의 통장이 들어갔어요. 배정은 22개만 됐는데 생애 최초로 양정자이드샵 SK뷰는 오구 타입이 포배의 구조라서 굉장히 잘 빠져있거든요. 주방 구조라든지 이런게 뭐 청약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배정된거는 22개,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만4개였는데 의외로 신혼부부는 174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요거는 대략 뭐한 4대1 정도 되나요? 요거는 웬만하면 당첨되라면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7위타입은 보니까 30개 배정에 생애 최초가 434개 7위A타입이 그랬네요. 그리고 또좀 많이 들어간 게 84A타입이 열일곱 개 배정에 생애 최초가 445개 그리고 신혼부부 3세채 배정에 675개 신혼부부는 아까 오구보다 8사 타입을 더 많이 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생애 최초 특공은 팔사입보다는오구를더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통장이 보니까 생애 최초가 3893개 그리고 신혼부부가 1,708개. 그,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 5,000, 한 6,000개쯤 되나요, 통장이? 특공으로 들어간 통장이. 이렇구요 근데 더 궁금한 건 오늘 청약 접수를 마무리를 한 1순이잖아요. 어, 얘기를 보시면 46타입, 아까 22평 짜리죠. 요거는 경쟁률이 23.56대1. 그 다음에 59 타입은 34.05대1. 72 타입은 47.83대1. 72A 타입은요. 72B 타입은 21.8대1. 72C 타입은 26.91대1. 84A가 160.03대1. 84B가 70.85대1. 84C가 156.86대1. 전체 요 분양 물량이 540세대였는데요. 통장은 3만 1,793개의 통장이 어 1순위 통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통장 개수가 대략 1순위에 뭐 3만 1,793개였죠. 어 부산에 굵직굵직하게 분양을 했던 대표적인 단지들 중에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거의 19만 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어, 온천 포레스티지 둘다 레미안 시리즈죠 어, 온천 포레스티지는 통장이 한 6만 5천개 정도 그 정도 통장이 들어갔었어요 어, 근데 지금 아까 요 양정자이는 들어간 통장이 한 3만 1000개 정도였죠 물론 조정 비조정 차이가 있고 또뭐 분양가들도 또 조금 조금씩은 레이카운티는 1800만원대 였고요 지금 뭐 온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1,940만 원 정도 됐나요? 근데 또 그것도 확장 이것저것 더 하고 하면 분양가는 양정자이더샵 SK뷰하고 온천 프레스티지하고 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은 지금은 요 비조정이라서 일단은 한번 넣어봐야지 이러고 들어간 통장들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오늘도 일이 바빠서 어,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5시가 지나버려가지고 엮고 싶어도 열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원하으신 분들도 계세요 어, 뭐 어쨌거나 모든 건 하늘의 뜻에 맡기고요 어, 그리고 이미 뭐 2주택이거나 1주택을 갖고 계신데 소장님 어, 이거 당첨이 되면 저 양정자이 드샵을 드샵 SK뷰를 청약하려고 하는데요 당첨이 되면 이거를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아주 깊이 있는 상담을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아직 당첨도 안 됐는데. <웃음> 어, 근데 워낙 그동안, 음, 뭐, 이제 유튜버라든지, 뭐, 실전 투자 카페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런 시장에,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 과연 뭐, 분양가가 뭐 확장 옵션과 이자 후부를 다 더하면 뭐, 7억대가 넘는데, 지금 주변 구축도 그 정도 시세일 텐데, 굳이 청약을 해야 되나요? 이런 뭐 질문을 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2단지, 3단지는 단차가 있는데, 전철에서, 그 단차 극복이 이제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또 남의 구역 디스하는 거죠. 뭐, 물론 팩스일 뭐, 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또막 강조해가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정작 료 양정 1구역 이 조합 밴드에 들어가 보면, 또 단차가 높은 곳은 전부 엘리베이터를 다그 주동선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 입주민들은 아주 편안하게 단지 안에 그 도로에서 어 단지 안에 엘리베이터나 이런걸 타고 단지 안은 편편하게 다 다니거든요 어 2단지 올라가신 분은 1단지에서 편편하게 올라가서 엘리카, 에스가페리트나엘리가이트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 또그 단지 안에서도 편편하게 앞동에서 뒤동으로 가면 되고 그럼 걸린이나 이런 것도 다 지하로 비를 안 맞고 지하 2층에서 다 연결되도록 동선을 전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것까지 제가 다 올리려고 하다가 이건 아직 조아분들만 알아야 될 자료인지 뭐 오픈해도 되는 건지 그걸 몰라서 제가 보기만 하고 어,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 괜찮거든요 자에 들어가는 브랜드에 1호선에 5분 안에 주변에 온갖 항공서 다 있는 그런 부산의 핵심 전철 1호선 권역이잖아요. 여기에 2276세대급 대단지니까 누가 뭐라 해도 2025년 그 상반기에 뭐 이런 일군 브랜드의 1호선의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지금 여기 분양 당첨된 정도의 가격으로 내가 과연 장만할 수 있는가 25년도에는 입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올해 뭐 거의 만세대급이 부산친구에뭐 있고 그런 그것들이 있지만 25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 미래로 잠깐 시점을 옮겨서 어 그때 이제 신축 아파트 역세권에 장만하는 그 기준으로 어 내가 또 이걸 나중에 그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데 뭐 무주택인데 예를 들어 집안체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감나라 변나라는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죠. 근데 뭐, 경쟁률 보시면, 뭐, 팍뜨지게 그거는 아니지만, 속된 말로, 팍뜨지는건 아니지만, 비교,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냥 무난하게 완판돼서, 편안하게 넘어가는 정도는,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뭐, 조합원 분들 입장에서는 입주할 때까지, 뭐 집들이 다 팔려 나가면 사실은 똑같고요 뭐, 입주했어도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어, 그런 물량들이 있는 곳. 그건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비역세권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곳에, 평수도 아주 작은 평형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에, 어 세대도 뭐, 한 1,200세대부터 많아야 뭐, 한 3,400세대 안쪽. 그런 곳들은 완공이 다 되어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거하고, 양점자의 도 더샵 SK뷰, 여기하고는 차원과 레벨이 다릅니다. 물론, 통장 점수가 능력해서, 뭐, 훨씬 더 괜찮은 또 단지에 한 번에 탁 넣어서 한 방에 부릇스로 그냥 당첨이라는 선물을 바로 그냥 마무리를 할수 있으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그렇지 않다면, 또, 뭐, 당첨되신 분들은 기회를 또 뒤로 버리지 마시고, 또, 계약을 해서 내 걸로 가져가야 그게 내 집이 되겠죠. 모든 또 부동산은 타이밍이고요. 그 타이밍은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2025년 상반기 시점에 타이밍을 맞춰 놓고 어,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오전에 한국부동산원에 자문회의가 있어서 이제 다녀왔었어요. 어, 거기 가서 여러 이제 자문위원님들이 각 구별로 오셔갖고 현재의 어떤 거래 상황이나 부동산 시황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은 부산 부동산 시장은 많이 조용합니다. 통계 데이터로만 그거를 취합을 한 내용이 아니고 이걸 실제 현장에 계신 소행님들이 각자 자기 직업하는그 어떤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함께 사문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 금리는 오늘도 올렸죠.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는 뭐 미국이 올라가는 동안은 당분간은 뭐 아직은 또 올라갈 것 같고요. 그걸 그렇다고 그걸 2년 3년 계속 올리진 않겠죠.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이고. 근데 그 타격이 이제 어디로 오느냐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쓰시는 분이 현재 전세 들어가 계신 분들의 거의 한 7, 80%가 대출을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가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당장 이자 내는 그게 어~ 금리가 낮으면 그냥 목돈으로 전세 들어가고 그 이자 조금 내시다가 나중에 어~ 결혼해서 우선 편한 집에 거주하시다가 그리고 돈을 좀 모아서 전세 자금 대출을 갚든지 아니면 그 계시면서 괜찮은 집이 나오면 내 집을 사면서 어~ 그 주택 담보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 자금 대출을 갚고 내 집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를 하면 다 정리가 되고 무난하게 갈아타고, 또 옮겨가고, 오구타입 그 살다가 애기 낳고 키우면서 팔사 옮기고, 거기서 또좀 재산 도불리면또뭐백타입 가고, 뭐 115타입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재산을 늘려가곤 했는데, 지금처럼 같은 금액에, 같은 전세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갑자기 두 배가 됐다. 이러면 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자금이 잘안 나가니까 이자가 부담돼서 차라리 뭐 월세가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또 세를 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답답하니까 빨리 세를 내야 되니까 5억에 나가던 전세가 4억이 되고 더구나 입주장에서는 그게 안 나가니까 뭐 3억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뭐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전세 자금이 아까 대출의 영향으로 이자를 들 내는 어 그런 금액이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그 전세를 하나의 디딤돌로 디뎌서 갭으로 이용을 해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은 어, 이제 전세 자금이 그 대출 때문에 금액이 큰 금액들이 안 나가다 보면 갭 투자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전세가 매매가를 끌어 당겨 내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당분간 또. 어, 그렇게 조정이 또 되다가 어, 정부에서 정책을 좀 펴서 이번에 주택금융공사인가요? 뭐, 거기서 보증한도를두 배로 늘린다라고 하죠. 어, 그것처럼 이대로 있다가는 대한민국 전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란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 아파트부터 매매가가 조정이 되면서 전세가는 또 움직이면서 그게 되다 보니까 매매가가 풍폭으로 올란온 곳들은 또좀 빠르게 내리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역전세 현상이 나겠다 이렇게 또 싶은 우려가 들면 정책을 또 내고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 또 뭔가 대안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 전세가 또좀 편안하게 거래가 늘고 금매 전세 금액들이 또 나가고 급전세가 나가고 좀 거래가 회복이 되고 뭐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느새 모르게 또 바닥을 돌아서게 되고 근데 이게 부동산 흐름은 조금은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런 그게 아니고 이르려고 하네 하네 하면서 수수수 좀 이래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또이르려고 하네 라고또 이래 움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야기가 이어필로 갔는데요. 결론적으로, 양정자이가 입주할 점 25년 상반기 점에는 지금 이 분위기가 그때까지 계속되어 있다. 그러면 양정자의 시샵 SK에 입주하실 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이미 부산의 부동산은 아작이 나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조정인 뭐, 다른 뭐, 저쪽 수도권이나 이런 데가 더 아작이 나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웃음> 자꾸 이야기가 너무 과격해지나요? 경상도 아지매처럼. <웃음> 음, 당첨되신 분들은 적어도 몇십대 일에도 경쟁을 뚫고 선택되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하셔서 또 좋은 이후 사촌이 되어서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당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어, 초롱 부동산 요 밑에 유튜브 밑에 글자 있죠? 제목 클릭을 하시면 글자 내용들이 막 적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더보기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 클릭하시면 밑에 단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있고요. 여러가지 링크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링크도 있고요. 어, 한번 와보시면 또 다양한 소식들을 만날 수 있고요. 어, 매물들을 거기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뵐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늘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